턱걸이 할때 어깨 소리가 나면 절대로 안 돼요 턱걸이 하다가 어깨 다치시는 분들 정말 많단 말이에요 이 느낌을 꼭 기억해요 안녕하세요 매치탈출연구소의 이정원입니다 턱걸이를 제대로 하는 분은 상위 5%밖에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한개 올라가겠다는 일념으로 그냥 자세가 망가지면 어깨를 다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어깨를 다치냐 안 다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깨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견갑의 균형이 깨져요 이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푸시업 할 때도 막 이렇게 올라와요 벤치프레스 할 때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모든 운동을 할때다 이렇게 계속 깨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인버티드 로우를 하는 게 연습이 됩니다 가슴을 펴고 있는 채로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자 인버티드 로우 둘자 여기서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시거든요 턱걸이도 자꾸 올라오려고 해요 딱 되는 데까지만 되는 데까지만 가슴이 벌어지는 데까지만 이게 진짜 중요해요 가슴이 움직이는 데까지만 그렇지. 그리고 렇지그 어깨가 절대 움직이지 않게 자세가 아닌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깨가 들리는 경우가 많다 말이에요. 턱걸이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꼭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깨가 뜨시는 분들은 일단 요거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하부 승모근을 강화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턱걸이 하듯이 쭉 넘겨봐요 이렇게 턱 들지 말고 팔꿈치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여기가 딱 찝히게끔. 들어오나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더 찍어주게. 그렇지, 그대로. 오케이, 여기가 딱 들어오셔야 돼요. 인버티드 로우를 통과하면 다음 단계로 갈 겁니다. 턱걸이랑 근접한 범위에서의 랩드다운을 가보겠습니다. 언더그립으로 가볼게요. 하나, 둘. 오케이, 스타 레프다운이 정말 만만하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운동인데 그냥 당겨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 광배근을 컨트롤해서 쓸수 있어야 돼요 당기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광배근에 걸어 가지고 쓸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절대 어깨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게 알게 모르게 당기다 보면 이렇게 넘어온다고요 어깨를 움직이지 않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언더 그립이 어깨가 올라오지 않고 광배근에 잘 들어간다. 그럼 다음 단계로는 오버 그립으로 한번 해볼게요. 몸 움직이지 말고 여기만. 셋.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팔꿈치가, 팔꿈치가 이렇게 뒤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러면은 이게 레플 다운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 대신 어깨 올라오지 않고 가슴을 피고. 이렇게. 다시. 팔꿈치를 뒤로 이렇게 당기지 않기. 팔꿈치를 수직으로 넣기, 그 상태에서 가슴은 유지되고 있기. 이거. 요거 두 개를 지켜볼게요. 둘. 접고, 배자고 부드럽게. 가슴 유지, 가슴 유지. 셋. 확 치지 말고. 부드럽게. 팔꿈치 모으면서. 여섯. 응. 음. 일곱. 그렇지. 그대로. 다음에는 언더그립으로 하는 턱걸이를 해볼 거예요. 언더그립으로 바꿔볼게요. 여섯. 가슴 움직이지 않기. 일곱. 그만. 오케이. 보면은. 가슴이 올라갈 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말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중하부 승모근 컨트롤도 하시고요 또 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팔꿈치를 움직이지 말고 바깥으로 한번 돌려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봐요 최대한 빠르게 하지 말고 지그시 이렇게 쭉 돌려봐요 배 움직이지 말고 왔다 갔다 음 여기 들어오죠? 음 그치 그치? 팔꿈치 고정한 채로 음. 음. 여섯 일곱 자 턱걸이 할때 여기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턱걸이 할때 당길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깨가 그렇죠 어깨가 말리죠 그러니까 가슴이 말리는 경우 이 외회전하는 이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 회전되는 힘을 꼭 넣어 주셔야 돼요 당길 때 팔꿈치를 살짝 이렇게 안으로 모아주듯이 하면 좀더 편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봐요 팔꿈치 벌리는 느낌을 해봐요 어떻게 되는지 그냥 편하게 어깨 말리죠 네. 그치 다시 모으면서 해봐요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가슴을 붙인다 가슴을 붙인다 그치 그치 이 느낌을 꼭 기억해요 턱걸이 하다가 어깨 다치시는 분들 정말 많단 말이에요 턱걸이 할때 어깨 소리가 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턱걸이 할때 팔꿈치를 안으로 감으면서 해보세요 점프 턱걸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렇게 잡아서 점프 시작 안돼 그만 스탑 진짜 이거를,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왜 점프를 하는지 알아요 내가 힘이 딸리니까 자세가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100% 가슴이 말리거나 어깨 말리지 않아요. 방금 말린 거 혹시 이해가요? 네. 말리지 않게 하려고 점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가슴을 편치로 내려와 봐요. 시작! 가슴 편 어, 어깨 말렸다. 그만. 시작! 많이 올라가지 않아도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내려오고.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뜯으면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허리 너무 뒤집지 말고. 다시. 시작! 그렇지, 그대로. 쫙받대면서 내려오고. 그렇지, 다시. 받대면서 내려오고. 그렇지 배에 힘줘 가지고 몸이 안 흔들리게 가슴 핀 채로 시작 그렇지 그대로 그대로 내려와요 그렇지 오케이 조금 높이 뛰어봐요 가슴 피면서 시작 가슴 피면서 그렇지 가슴 피면서 오케이 그만 나이스 언더그립으로 일단 한개를 먼저 하는 거로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깨가 말리지 않고 가슴이 벌려진 채로 그대로 한 개를 하는 연습을 하시고 한 다섯 개 정도가 되다 보면 손등이 내 얼굴 쪽으로 오는 오버그립으로도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초반에 오버그립을 하다 보면 어깨가 말리기가 아주 쉬워요 언더그립으로 해서 이거를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더그립, 턱걸이 정자세로 한번 해볼게요 가슴, 가슴, 가슴 안돼, 스탑 가슴, 무조건 가슴 펴야 돼요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그렇지, 그대로 그렇지 바로 연결 가슴 가슴 오케이 끝 시작 턱걸이 가... 안 다녀, 노, 노, 노, 노, 이렇게 힘이 빠졌을 때는 무조건 서포트를 해서 턱걸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분들이랑 턱걸이할 때는 여기를 밀어주세요 여기 왜 여기를 미느냐 여기를 밀어야 가슴 윗가슴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윗가슴이 벌어져야 광배근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여기 이렇게 광배근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밀어 주면 이 가슴이 이렇게 벌어진 채로 광배근이 딱 들어간다고요.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바로 연결 가슴. 가슴 가슴 가슴 가슴. 오케이.